안녕하십니까 2021년 생애 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게 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송재업 과장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신 예비창업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 또는 케이스타터 홈페이지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질의응답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이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간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주간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드리는 변경 가능 기간 이내에 사업비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 수행 중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가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약 기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협약 취소,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제한 1년,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업비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예비 창업자께서 케이스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해 주시면 주간기관이 해당 요청 내역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간기관 검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 및 2차 검토가 모두 승인으로 처리될 경우에 사업비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외주용역 공급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중유업체의 업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사업비 집행 요청 전에 주간기간의 사전승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업비 집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사업비 집행 방식은 사업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신 후에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비의 집행은 발급받으신 사업비 전용 카드만을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사업비 집행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예시로 대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직원, 친족 등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며 부가세나 창업지원사업 민간부담금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집행불가 항목들이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주간기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예비창업자의 신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예비창업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사업비 전용카드는 신한카드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사업비 전용카드는 신한카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사업비 카드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 방법이 있나요? 입니다. 사업비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k s t a 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내역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 주간기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증빙자료 중에 하나인 검수조서에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 입니다. 검수조서에 사진 첨부는 필수사항입니다. 재료를 구매하거나 외주용역 결과물이 도출했을 경우에 수량 및 품명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별이 어려운 경우 주간기관이 추가적으로 사진첨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은 고용된 직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수령 중인 경우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수령 중인 직원에게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인건비 잔액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 중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기관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수령받게 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간 기관에 미리 알려주셔서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 번째 질문은 해외 사이트에서 필요한 재료 구매가 가능한가요? 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배송 및 운송비, 재료 등의 구매는 가능하나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해외사이트의 경우 주간기간에 사전승인을 거쳐 재료 등의 구매 비용을 예비창업자께서 우선 집행하시고 주간기간에 실소유비용 등의 검토를 거쳐 승인이 완료될 경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12번째 질문은 의무교육을 팀원 전체가 이수해야 하나요?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대표자께서는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나 팀원은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은 현재 이 영상을 포함하여 총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이수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성과발표에는 무엇인가요?입니다. 성과발표에는 사업 완료 여부를 판정하고 성과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복수의 주간기간이 연합하여 협약기간 종료 시점인 21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과발표에는 사업 최종 보고서와 성과발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사업 완료 판정을 받고 성과등급을 우수를 받으신 경우에는 22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특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